올라가기가 이렇게 해서, 아, 아야! 세단이 이렇게 있고요 어, 여기는 슬라이드 아웃 있고, 웬만한 트래블 트레일러만큼 공간이 넓습니다. 신고도 굉장히 높고요 네, 수납장도 굉장히 많고요. 여기 또 이렇게 수납장, 수납할 수 있고, 옆에 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. 속도 깊고, 그리고 또 저기 있고요. 양쪽에 또 이렇게. 이 정도 트럭 배드에 돌려서 이 정도 굽게 다리려면 웬만한 트럭은 안 되고요 이 자체 무게만 천, 1,757kg 근데 여기다가 만약 생활할려면 물도 채워야 되고 뭐 오수도 나올 테고요 뭐 프로펜 캐스도 채우고 각종 뭐, 이제 생활 도구라든지, 캠핑용품들, 그런 걸다 실게 되면은 무게가 또 굉장히 나가겠죠. 그러니까 이, 이 무게에 1kg 정도 더 되는 걸 생각해서 그거를 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트럭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길이하고, 네. 이게 1150인 거 보니까 11피트 금액은 4만 불이네. 한 6천 불 세이브 되는 거네요. 네. 오닝 여기 있고요. 뒤로 쫙 펴지겠죠. 네. 그리고, 딱 봐도 굉장히 무겁게 생겼어요. 어, 이 다리도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요. 이네 개의 다리가 이, 이거를 지탱해줘야 되는데, 네, 전자동이구요. 어,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에요. 네. 전에는 제가 이 트럭 캠퍼를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았어요. 트럭 위에다가 트럭 캠퍼를 싣고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거 끌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은 이게 워낙에 무거워서 오프로도 비포장을 많이 다닐 ...잖아요, 캠핑 다닐 때 그럴때 이게 뒤뚱뒤뚱해요. 그럼 타이크를 완전히 꽉 조인다 해도 이게 워낙에 이 캠퍼 자체가 이 캠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그걸 느낀대요. 이 움직임을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대요. 그리고 워낙에 높잖아요. 트럭 자체 높은데 그 트럭 베드 위에다 또 이걸 싫으면은 진짜 버스보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연 속으로 많이 캠핑을 다니고 그러는데 나무들, 또 나무들이 가지가 충돌어져 있잖아요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는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 가지에 내려앉은 이 가지에 다 걸려서 기스가 나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장점보다는 제 생각에는요. 제일 좋은 장점이라면은, 아, 어 일반, 뭐죠, 트래블 트레일러보다는 운행하기 쉽고, 운전하기 쉽고요. 그리고 클래스 A, 모로홈, 이런 거, 모로홈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번 가면은 또 워낙에 크니까 조그만 승용차라든지 이런 SUV가 필요하죠. 어디 근처에 뭐. 한 꼭대기 이런 데 가려면은. 하지만 이런 거는 띄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디있 마트라든지 이런 데갈수 있으니까.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